안녕하세요. 북아전복 공식 세나리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 부자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자 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들, 서와대 관계자들이 실시한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북인지 깊피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금융기구에 갚아야 할 부채가 1539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재 정부가 임기초부터 실시한 21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청년신업지원 등을 지원하여 이 같은 상황이 도달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연봉 2억 3,823만원을 받고, 그리고 온재인 가정이 경호동을 세금 40억원으로 지은 곳에서 연봉 1,391만원을 더받을 것입니다. 실력없는 문재인 아들 문준용은 2부딘 지원금을 6,900만원을 지원받아갔습니다. 언제 있는 혜니, 내가비라 네 웜하트들만 있는 여성가족부에게 이하늘 1조 4,1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성 지지층 온파 백기원들 덕분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 천1 1 8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TBS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민주당 의원들, 정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어보천백1 8만원을낭비했습니다 김어준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민주당 의원들, 정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인어보 1118만원을 남기했습니다. 주진우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e 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 더 u 1 1 e y 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e 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각 o u see, you see, you s 조국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보천1 1 8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세날 관계자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보천1 1 8만원을 낭비했습니다. 미디어브오피 관계자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화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너 5,118만원을 남기했습니다. 팩트TV 뉴스 관계자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화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너 5,118만원을 남기했습니다. 알 d i 황의 t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w n 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 w o n d 천백십팔을 원을 했습했습니다 p a 야 g we wonder, somewhat if one gets at the gate, up up setting it up 정치인 앞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 어부천액십팔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정치조간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와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 어부천액십팔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김초운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화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너 5,118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서울의 소비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린 민주당 의원들, 정화대 관계자들에게 각각 세금이너 5,118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상성지지층 온파 백개들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부세대들이 북제금융기부 IMF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김어준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세대들이 북제교육기부 IMF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유진우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o u 대들이국제 o u 기부 i y n f 의 4539조원이 y o 넘는 국가부 y 를갚 k 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유 w you k 앞으로 40대 30대 20대 u k 세대들이 o u 국 n 기 y n f 의 4539조원이 y o 넘는 국가부 y 를갚 k 며 살게 될 것입니다. 조국 덕분이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대 부세대들이 국제교육기부 INF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날 관계자들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대 부세대들이 국제교육기부 INF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의 오피 관계들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대 부세대들이 북제교육기구 i m f 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팩트TV 뉴스 관계자들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대 부세대들이 북제교육기구 i m f 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빈이 황의도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부세대들이 국제교육기부 i m f 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노라라야 박곤다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부세대들이 국제교육기부 i m f 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치이랍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대 부세대들이 국제교육기부 INF의 4539조 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치초단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대 부세대들이 국제교육기부 INF의 4539조 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초훈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부세대들이 북제교육기부 IMF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서울 이소리 덕분에 앞으로 40대 30대 20대 10대 부세대들이 북제교육기부 IMF의 4539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를 갚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